아 진짜 너무 타고 싶어요. 지금 빨리 스키 장사님께서 내려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. 물고 있고 간절히 아 너무 타고 싶다. 너무 타고 싶다. 나중에 집에 다가면 나중에 가면 나가면 나 되게 안가면 나가면 되게 면나안전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전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 나가면 나가면 고속공포충 yeah, yeah, 때문에 불안합니다. 떨어지구나 저같이 산속으로 지금 고 아니야, 우리부터 저랑 이형은 처음 타봐요야 버드맨. 야 버드맨. 우리 선견지명맨. Yeah. 근데 진짜 타. 저희보다 저기 애기들 있잖아요. 애기들이 더잘탈거 <웃음> 어. 같아. 같아요 아니야. 거 거의 형 형. 나만. 형만 형만. 잘 타. 상형은 한번 타도 잘 타요. 한번한 번도 안 타. 뭐한번 타면 잘 타.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다. 저희 그룹에 운동식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 거. 각자 잘하는 운동 하나씩 칭찬해주자.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, 이렇게 형이 얘 칭찬해주고 아. 나도, 칭찬해 나도나칭찬해나 잘하는 운동. 응. 형이 얘잘한는 운동. 재는 일단 축구죠. 웅재는 뭐 메시 호날두, 왼발은 메시, 오른발은 호날두. 짠. 뭐다 제껴요. 그렇다네요. <웃음> 아니 상희형이상희형 일단 운동을 전시욕으다 잘해요. 그러니까 다 보통 이상해요. 모든 운동을. 근데 네. 달리기를 <웃음> 달리기를 그때 도망갈 때경찰가 도둑할 때 도둑이면 절대 잡혀 절대 이면못 잡는데 네. 도둑이면은 안 진짜 잡혀 안 잡혀. 경찰이면 안잡죠 액션이 좀 커요 이렇게 축구를 하더라도 이렇게, 이렇게 빵차고 이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되게 아쉬워요 네. 되게 <웃음> 아쉬워요 이게 네. 네. 넘어지는 것도 이게 넘어지는 것도 이게 <웃음>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<웃음> <바닥 이렇게> 넘어지면 <웃음> 그리고 와서 물어봐요. 태호 형잘안 해요, 너? 태호 형 잘하는 거? 태호 형은 잘하는걸못봤어 지금. 내가 아, 아, 운동을 그렇게 막 태호, 태호 형은 잘하는 거? 아, 태호, 태호, 태호 형 잘하는 태호 잘하는 태호 잘. 잘 잘하는 태호 형 볼링 잘 쳐. 아, 태호 형 볼링 좀. 태호 형 우리 팀에 볼링 잘 치. 볼링 좀 쳐요, 볼링. 볼링 잘 치셔. 볼링 당구. 볼링 약간 아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손을 잘 쓴다, 손을. 손을 잘 쓴다. 네. 끝 잡아. 너는 도망가는 걸 거죠? 난 잡는 걸 잘해요. 경찰 느낌? 말하지 마. 잠깐 다 잡아. 내가 비형은 스키를 잘 타요. 그냥 얘는 그냥 다 잘해요. 잘 <웃음> 돌고 잘 타고. 그러니까 재업이는 운동을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준급으로 해요 그러니까 재업이는 그냥 태능 선수네다가 그냥 집어넣어 놓으면 뭐든지 할거예재업이 형이 거예요. 다 잘하는데 축구를 못해요. 그렇지. 다 잘해. 축구만 <웃음> 못해 아니 근데 축구도 빨라가지고 재업이형 빨라가지고 근데 빠른데 분보다 빠르잖아. 그냥 공을 막앞서가니까 그러니까 공이, <웃음> 공이 여기 있는데 재업이형 이렇게 가요. 공이 여기. 네. 항상 공이 뒤에, 공이, 아, 공이 뒤에 와요. 공을 제치는 스타일. 공이 뒤에 와요. 아, 아니 재호 형이 나왔을 때 약간 공으로 하는 운동 빼고 다 잘하던. 어, 같은데. 맞아요. 약간 공도 그러니까 고... 잘해. 축구, 공을 잘해. 아빠가 이 선수였어. 아빠한테 조총도 잘한대요. 아버지. 아, 뭐, 아 근데 재호 형 거짓말 안 해.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. 맞아. 그럼 농구... 다음에 한번쫓구 하러 갈까요? 그래. 축구랑 농구 빼고 진요 <웃음> <웃음> 축구랑 농구 빼고, 그지? <웃음> 렇 <웃음> 축구랑 농구 빼고 더 잘하지 아요그말 농구요, 형님. 내가 공으로 하는 거, 축구, 농구, 수영 빼고 다 잘했어. 네. 아, 아, 어? 지한이 형은, 아, 아, 필요한... 지한이 형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을 잘합니다 지한이 형은 집중력이 필요한, 막 아, 농구 아, 같은 것도 슛 같은 게 되게 정확해요 지한이 형 아, 체력이, 아니, 지한이는 체력도 체력도 힘으로 좋고. 하는 거면 다 잘해요 체력도 좋 체력. 씨름! <웃음> 어, 어, 사람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병특히! 아니 근데 지한이 형 집중력도 되게 좋은데 그 나는 이렇게 막 하다가 흔들리면 지한이 오래 하는 운동 되게 잘해요 아니 지한이 형 마라톤도 잘해요 오래 지구력이 좋아 지구력 오리달리기 진짜 잘해요, 잘 잘해, 잘해. 오리달리기. 잘해. 오늘 하루 종일 오리달리기 해볼까요? 고! 잘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